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베트남 사람과의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요? 베트남에서 생활을 하는 주재원이나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곳에서 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알게 된사람과 연애를 하다가 서로 잘 맞으면 결혼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첫 번째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결혼 후 트러블이 발생할 확률이 적고 이혼율 또한 가장 낮은데요. 연애를 하며 함께 지내는 시간 동안 서로에 대해 장단점은 물론 서로의 가정사와 상대방 나라의 문화까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단점을 알게 되어도 그 단점을 커버해주는 것 이상의 장점이 있기에 결혼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단점을 미리 알고 결혼했기에 모르고 한 사람들보다 비교적 리스크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인을 통한 소개로 알게 되고 연애를 거쳐 결혼까지 이어지는 케이스입니다. 이 방법은 각자가 떨어져 있어서 같은 기간에 연애를 한다 한들 베트남에서 생활을 하며 연애를 하는 첫 번째 케이스의 커플보다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에 따라 서로에 대해 알게 되는 부분 또한 첫 번째 커플보다 비교적 적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베트남 사람이 한국어로 모든 일상 대화가 다 통하거나 아니면 그와 반대로 한국 사람이 베트남어를 전공하여 모든 일상 대화가 다 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번째 방법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큰 돈을 주고 배우자를 찾게 되는 방법입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이런 호구 중에 상호구짓은 안하시리라 믿고 패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세가지 케이스 중 두번째 방법 그 중에서도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친한 지인을 통한 소개를 받는 것이 아닌 베트남 국제결혼, 베트남 여행, 베트남 유흥 등과 관련된 커뮤니티 카페 혹은 밴드 등의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게 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주변에 보면 정말 외모도 빼어나고 능력도 좋고 집안도 좋은데 싱글이면서 사귀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대체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이 눈이 높아서인데요 그런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줄 때는 일단 자기 주변에 친한 사람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것이 일반인들의 생각입니다 학벌도 좋고 좋은 직업에 집안도 좋은 데다가 인물도 연예인급의 여자가 남자친구가 없으니까 남자를 소개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 보통은 자기 주변에 자기와 친하면서 괜찮은 사람을 소개해 주지 온라인 커뮤니티의 애인구함이라는 제목으로 글과 사진을 올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보다 보면 앞서 말했던 베트남 관련 커뮤니티 게시판에 아름다운 베트남 여성 사진과 함께 몇 가지 정보를 적어놓고 이 여자가 자기가 아는 지인인데 한국 남자를 소개시켜달라고 한다. 소개받으실 분은 쪽지나 1대1 채팅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90% 이상 사기꾼 아니면 일반 회원을 빙자한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결혼정보업체 관계자일 경우 1대1 채팅이 시작되면 본론을 이야기하게 되니 거기에서 일단 손절을 하면 되니까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런데 결혼정보 업체가 아닌 사기꾼의 경우 크게 세가지 목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법관종형인 경우입니다. 사기를 쳐서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닌 나는 이렇게 능력 좋고 예쁜 베트남 여자들을 많이 안다. 부럽냐? 라는 뜻으로 페이스북이나 잘로 타임라인에서 여자들 사진을 퍼하다가 어그로를 끄는 관종이죠. 그래 놓고 해당 게시물의 댓글이나 1대1 대화로 소개를 시켜달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다음에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기만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찌 소개를 해주겠습니까? 둘째는 여행을 공짜로 하기 위해 알기만 하는 여자들을 이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술집이나 마사지업소 등에서 외모가 조금 되는 애들 번호를 따고 페이스북 친출를 맺은 다음 그 애들의 사진을 포하다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 여자애가 한국 남자를 소개해 달라고 합니다. 라는 글을 올립니다. 물론 그 여자는 소개를 부탁한 적도 없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일대일 대화로 소개를 부탁하면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고 제일 호구 같은 사람에게 소개를 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소개를 위해 베트남의 날짜를 맞춰서 같이 가보자고 하고 자기는 당신 소개 때문에 일부러 간다는 뉘앙스를 풍겨 일단 왕복 비행기 값을 그 사람에게 내게 유도합니다 그리고는 도착해서 호텔과 식대 등의 기본적인 비용 또한 호구에게 내게 해버리고 첫날 만나서 호구와 여자가 대화가 당연히 통하지 않으니 자기 마음대로 통역을 해주면서 여자가 집에 간 다음 그 호구에게, 아, 저희가 소개시켜달랄 때는 언제고 막상 해주니까 별로인가 봐요. 라는 식으로 말하고 며칠 온 김에 놀다가 가자고 하며 여행을 즐깁니다. 그러면 그 사자는 비행기 값과 여행 경비 중 일부를 세이브하게 되고, 자기 노는 돈만 쓰면서 놀다가 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번 여행을 하게 되면 또다시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하나 또 쓰게 됩니다. 이 여자애가 한국 남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셋째는 가장 피해가 큰 사기인데요. 실제 그 여자와 자고 결혼을 빙자하여 그 남자를 털어먹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했던 두 번째 유형의 사자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지만 이번 경우에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첫 만남에서 여자 또한 그 남자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정이 들었다 싶으면 베트남 꽃뱀들을 하나씩 던지기 시작하죠. 몸이 아프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 동생 혹은 내가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도둑이 들었다. 오빠나 언니 혹은 동생이 사고를 쳐서 감옥에 가게 생겼다. 해고당했다. 일이 너무 힘든데 그만두고 싶다. 그런데 난 그럴 수가 없다. 집값이 밀려서 쫓겨날 것 같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고가 났다.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외에백한가지 그러면서 소개를 해줬던 그 사짜 또한 옆에서 바람을 잡는데요.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조금만 도와주시죠. 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도 결혼을 위해 가족들도 보여주는데 물론 그 여자는 가족들에게 결혼할 사람이 아닌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도 여자 부모님한테 용돈을 좀 줘야 한다는 말부터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니 다이아반지나 금반지 등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대사도 하죠. 그리고 그 여자는 물론 그 여자의 동생이나 오빠 혹은 언니가 핸드폰이 없으니 핸드폰도 사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 날짜까지 잡게 되면 결혼을 할때 베트남은 신랑이 신분의 가족에게 돈을 주는 문화가 있다고 말을 하며 큰 돈을 요구하고 그 돈을 받은 다음에 잠수를 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개를 해준 그 남자 또한 자기가 갑자기 그 여자애랑 연락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매드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거한 가지는 그 여자는 종교적 혹은 다른 이유를 대며 혼전순결임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퍼주기만 하고 떡도 못 먹고 그 후에는 여러분의 상상하는 것처럼 여자와 사자가 만나 받았던 핸드폰과 반지 등 현금화 할수 있는 것들은 전부 현금화를 하고 막판에 받은 돈을 둘이서 나눠먹게 됩니다 현금화를 못하는 것은 그 여자의 보너스 오늘의 결론 혼인빙자 가늠이 아닌 혼인빙자 먹티를 조심하세요